8채널 블랙박스 세팅 방법입니다. 리모컨이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보이시지만 리모컨 오른쪽 위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세팅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타임 설정 있네요. 타임 뭐 시간 설정하는 거예요 싱크 타입의 GPS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제품에는 GPS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시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설정에서는 뭐 이래저래 만져보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서버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시간 설정 2019년 8월 6일 설정 맞네요. 8월 6일 언제 맞춰놨지?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10분. 여기서 숫자를 바로 1분콘에 숫자를 바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12분. 시간만 맞췄습니다. 세이브, 타임, 유저. 유저 뭘까요? 몰라요. 손안 대야 될것 같죠? 중국에선 온라인으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그 표시 같고요 자,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파워 e r p o w 파워 모드는 세 가지가 있네요. Ignition, timed, standby. Ignition은 시동을 걸었을 때, timed는 매시프터 맷 C까지, standby는 항상, 항상으로 할게요. 이런 건 딜레이 어프는 아까 시동 걸었을 때 쓰는 거고요. Screen on, 8 채널이니까 9개 스크린 이 켜야 되고요. Power on, 뭐 이런 거.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잉글리시 설정. 안 돼있으면 잉글리시를 해줘야 되고요 HDD입니다. 지금은. 여기도 뭐 파워도 어려운 거 없어요. 세이브. 터미널. 터미널은 손안대는 겁니다. 다음. 시스템이고요 사실 시스템에선 아까 보니까 시간만 잘 맞춰주고 언제 켜질거냐? 시동을 걸었을때 켜줄거냐? 아니면 항상 켜줄거냐? 그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중요한건 레코드에 다 있어요. 레코드, 채널, 일반 다른건 손대지 마시고 요 요거, 요거 카메라 타임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8채널이지만 여기 버그가 하나 있어요. 사로 나와요. 8채널은 4 곱하기 720p 8채널은 1080p가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에 4채널이라면 요아래거4 곱하기 1080p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6채널 설정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관리가 힘들어서 이런 조합으로는 안 팔아요. 그냥 720p 또는 1080p 둘중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8채널은 720p 8채널에서 1080p 하면 먹통이 됩니다. 화면이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또 어, 중요한거나 있네요. 레코드 모드 그냥 전원 켜지면 항상 레코드되게 파워 요걸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하고 나가겠습니다. 메인 녹화 메인 RC 요거는 알아야 둬야 돼요. 채널 1, 2, 채널 8까지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조정할 수 있고요. 프레임. 2 5프레임 최고네요. 저장 용량을 줄이려면 프레임을 낮추면 저장 용량이 줄어듭니다. 오디오. 오디오는 채널 1만 켰습니다. 여기도 별로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 서브는 손안대도 돼요. 어차피 카메라 8채널에 또뭐 다른데 녹화 안되는건데 그런거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타임 REC, 타임 레코드 요일별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스탠바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0 0 0 0 0 0 다 언제나 다 녹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매니지 볼까요 500기가 ssd 달았어요 s s c 파트가 뭘까요 세컨드 파티션 아 세컨드 파티션 이거 뭐라고 설정이 돼요 설정하는 건가? 아니죠. 이용사 팔린 거 보니까 이 메가바이트에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2이 메간지 이기인지 이거는 뭘까요? 그 최소 단위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운영체제나 이런 거에도 보면은. 음. 그럼 여기도 손댈 필요가 없네요? 네, 이건 손안 되는 게날것 같아요. 자, O S D C. osd 위치 가로 아, 세로 요것도 필요 없겠네요 네. 우리는 이거를 항시녹화를 쓸 거니까 cctv 기능이죠 뭐 카메라, 카메라는 필요해요 카메라 보시면 미러는 필요 없고요 플립 기능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플립, 플립은 카메라를 상하 반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쓰냐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를 어떤 분은 이렇게 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이드 미러에 부득이하게 거꾸로 달 수도 있어요. 플립을 원 하면, 플립을 원 하면, 카메라 한 대가, 설정한 카메라가, 2번 카메라가, 아, 근데 이거 이번 아니다. 내가 손으로 들고 있는 건. 오프하자. 아까 성광은 8번 카메라로 할게요. 8번 카메라가 반전돼서, 상하 반전돼서 보입니다. 세이브하고, 그리고, 엑시트. 엑싯. 엑시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코드까지 했어요. 자, 설정을 한번 바꾸면, 10초 후에, 지금 숫자 보이시죠? 10초 후에 재부팅을 합니다. 8번, 8번 카메라가, 어, 어떤가 이게 8번 카메라인가요? 8번, 아, 8번 카메라가 거꾸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으로 들고 있던 게 우연히도 8번 카메라였어요. 안 보고 찍었는데 8번을 찍었습니다. 로딩이 되고 있죠? 자동으로 8번 어, 8번 카메라 화면 하나 거꾸로 뒤집어 지신거 보이죠 저거는 카메라를 장착할 때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 아까 레코드까지 했고 플레이백 플레이백도 중요해요 플레이백은 녹화 를 돌려 보는 기능입니다 서치 해볼까요 그냥 올다 오늘 날짜 다설치 이제 막 설치해서 아 만나요? 이제 막 설치해서 녹화된 파일이 없습니다 내일 한번 요건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엑시 아니면 8월 6일 맞나? 날짜가 잘못됐나? 8월 6일 맞지? 어? 이번엔 서치니까 나왔어 채널이 8개가 있고요 한번 아무거나 돌려볼까요? 퍼스트 이거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기능은 없나? 아 여기서 체크를 하고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아 체크를 어떻게 하죠? 아 체크 오케이. 오케이 다 체크해보자 직관적이네요 그래도 아주 어렵진 않아요 플레이 어디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플레이 아하 이거 조금 전에 저희가 막 카메라 바꾸고 하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되네요 한꺼번에 여덟 개 채널이 다 플레이가 되네요 그럼 다시 엑시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아, 이 스포츠는 뭐냐면 블랙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USB같은걸로 옮기는 기능입니다. 다시 나가 봅시다. 엑시 플레이백은 사고 났을때 쓰는 기능이네요. 다시 돌려보기 기능. 툴 툴에는 어떤... 아 포맷 무섭다. 포맷 뭔지 다 아시죠? 예 하드를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컨피그 익스포트된다, 임포트된다 뭐 이건 다 예스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다. 설정인가? 혹시 아 이거 예스 누르면 그거네. 공장 주기와. 네. 예. 네. 누르면 큰일 났네. 누르면 큰일 나는 기능입니다. 로그 서치.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기록들을 검색하는 기능 같아요. 풀, 시리얼. 필요할 뭘까요? 안 쓰는 기능 같은데 눌러나 볼까요? 아 뭐예요 이거? 선 랜선 같은 걸 연결해서 아 필로봇을 아 통해 다른 거 외부 기기랑 연결하는 기능 같네요. 이것도 그러네요. 프로토콜 이런 거안 씁니다. 별의별 기능들이 다 있어요. 기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넷! 안씁니다. 왜냐면 지금 와이파이도 연결 안했고 시리즈도 연결 을 안했어요. 알람! 알람은 쓸것 같습니다. 알람 기능은 자 알람 기능은 뭐냐면 아, 제일 중요한 것들이다 예 요거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고정카메라로는 시연을 못할 것 같아요 내일 낮에 보조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직접 조립도 해보고 선도 연결 해보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촬영 불가 백 스피드 알람 GPS가 안 달려있어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스피, 스피드 알람은 온도 온도도 필요 없고요 G 센서도 안 달려있어요. 전압 전압은 필요합니다. 전압을 설정하면 음 리밋이 8V로 되어있네요. 로스로 요거는 8볼트 아래로 내려가면 녹화를 중단한다는 뜻이 에요 8볼트 너무 낮다 여기 로우가 있잖아요 로우는 또... 뭐야? 로스는 뭐야? 그러니까 로우... 아 설정을 하면 됐을 돼. 세가지가 설정하면 되네 먼저 스냅은 뭘까? 스냅은 중간중간 한거 음... 같아요 그럼 스냅샷, 로우에서 스냅샷을 찍고 요거는 예리모컨의 숫자키를 이용합시다 11V 정도를 하고 여기를 10V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예 예. 꺼지게 그러면 아예 꺼지게 음, 아예 꺼지게 아 알람도 갈수 있어요 알람가는 것도 내일 8 v 부터3 6 v 까지 프리볼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압관리를 할수 있고요 하이볼트는 뭐 하이볼트가 3 0 v 되면 꺼지게 24볼트 촬영해서 30볼트가 되면 꺼지하는 기능이 왜 필요하죠? 태양광 때문에 기기 보호를 위해서? 칠 수가 있나?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이런 기능이 있을 었 수도 있지 않나요 알람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압이 아, 높다. 높다? 구... 블랙박스에서 굳이? <웃음> 굳이 <웃음> 필요는 없지만. 네. 뭐, 세이브하고 전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피드, 템프, 지 센서는 없습니다. 이런 자체 센서가 그래서 못쓰고 내일은 인풋아웃풋 기능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못하니까. 예 쉽게 설명드리면 또 카메라를... 요게 인풋아웃풋 라인이에요. 어, 카메라가 돌아간다. 인풋아웃풋 라인인데 블랙박스 뒤에 8핀 단자로 되어있고요저 선을 이용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아니면 왼쪽 깜빡이를 넣었을 때 왼쪽에 있는 카메라만 확대 오른쪽 깜빡이를 넣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만 확대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만 확대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